저는 아무거나 하지 마세저 <웃음> 아무거나 하지 마세 뭐, 저 아무거나 하지 마세요. <웃음> <자, 아무거나 줘. 웃음> <자, 아무거나 줘. 웃음> 아, 이거 뭐, 이런 으면 자, <웃음> 자 이거 말 마침이랍니다, 마 <웃음> <목소리도> 저처서라서야그냥지우리 어, 아, 오늘도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이제 너 운동하고 한번. <목소리도> 제가 동생 다다말에서 어, 아, 예. 어. 미용실 여자들있남 나에게 고 아, 이 음. 아, 아, <웃음> 이거 뭐 너, 이거. 누가 이와 너는 서아니아 아, 이거 링크해 줬어요. 아니, 내가 자을 일부러 이거 할 아, 그렇게 드라마 아형 아, 하는 사람이 본다. 이 저번에 형이가 친구야. 거 형님, 저번에. 여보여, 만나. 여보. 문자 가 왔네, 문자. 여보여,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아. 음, 아, 회사에서 미용실 회사가 있었고 남자 남자가 나한테 이이장오분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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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 응, 뭐... 아.. 라 아, 빨리 그래. 그 아이, 진짜.. 데 보일러 꺼 보일러 꺼 세월이 지나면 예个买卖跟那이哎买卖哎买卖跟哎지네跟哎월이 지나면 们월이 지나면 息他们哎生活利息이们哎生 너무 이거 먼저 을어 아, 한 번도 한 번도 한 번도. 네. 아, 아, 아, 그런 아, 게 있습니까? 그걸 들어보고그서 네, 그걸 살짝뭘 어, 발음이 나올까 말까 그렇지 아아 <목소리> <근데, 목소리> <목소리> <근데, 목소리> 그니까 그니까 그한까 항상 항상 스케줄 그네네네 최소 세명이상 좋아요 으로 아하하 땡방으로다뭐세명은 좋지 않나 나야 나뭐나뭐 좋아해 아니 그래 난 어디 딱깨우고네그나 먹고 데이터 하고, 학고다 하고, 하고, 하고, 하고, 응. 고 하고, 하고, 하고, 하 하고, 하고, 하하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 하고, 하고, 하고, 도고 하고, 사람 좀매히면 되던데 저도 오오오 오오오 근데 뭐 바에 나가면 또뭐 아유 영국 가서 그런 애 아유 깜짝 놀러네 아유 아무래도 그, 아 우리는 생각없이 동생이 그 아, 작하길래 과작한 것도 안데딱마주 아, 고 무슨 것도 한데 삼겹살 먹고 아다니 봉차고 봉차고 삼겹살 먹고 유생이가 행위 뭘한 거야? 맞 그럼 어디 가느냐? 나때행 같은데 들어온 거야? 가시 타고 갈 거야? 얘나 어? 저기라고 응 하고 기라고 응시를 하고 응시를 하고 응시 하고 응시 하고 응시 하고 응시 하고 하고 하고 응시 하고 응시 하고 응 하고 응시 하고 응시 하고 하고 응시 하고 응시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고 하 그거 Что 小 Gulf 이에서 half d o l 서� a 아이고 나 젊은 것들은 을런데이에 매우 좀기다 어차피 고 그런데 너희는 거니까 너 오래. 네 아니 다가서 기이건좀모르 게. 들어봤습니그래안돼너희안돼 근데 그니 뭐라 하지 라 어때요? 아니 노를 못하는 거 아니 못하는 건 아닌데 아시는으데 그게 그잘는 이제 그거의뭐어늘이 말고 거의 고뭐 뭐. 근데 우리가 족고 하듯이 뭐 좋아하는 거 하고 왜?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고는 그거는 그거는 그거는 그 자, 아가 깨끗하게. 내가. 나의 인차에 못 살아. 내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괜찮사 오면, 뭐, 이면고 하고. 할 것들은 마라 아이 내고, 만2만나면만원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어. 끌 말이야. 예. 말, 말이야. 예. <목소리> 예. 많이 아 맨날 그네를 그거를 맨리 그거를 그이를 맨날 그거를 그거를 맨날 그거를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 이렇게 와? 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어를 맨날 그거를 맨날 그도를 맨날 아, 리밥말으면 얼마나? 나먹이야되는수아니는 거. 아 맥주 오줌은 많아. 맥주 오 많아. 오은또 맥주 은또 많아. 맥주 오 맥주 많 어의 o 고 e 김 o u I l 도많 e you. So yeah. I love y o 하 I love y 이 하면 love you. I love y 지 u I l 내가... e you. I love y 다 u 가 love you. I love you. I l o 직접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통 o u I 가 o 가 e you. I love you. 나, 아, 그요지난사회 이제. 야, 그는 사회에 좀좀안 되잖아? 돈 많은 애, 집니까? 이 마음이 가면, 뭐, 돈을 씻게 마음, 이 마음이, 뭐. 아, 그랬어 아, 저기, 뭐, 뭐, 뭐, 뭐, 게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얘는 좀 전다. 아 아기네. 다모르이고이이겠네아이 I d o n 그 이번에 이래 놀이도원고데 그, 있거든 근데 그어가 그나마 간판이 좋은 데 이거는 가면 어떻면 나이가 적겠냐? 이거는 한 이거 네 내가 먹잖아. 가면 맨눈으로 죽겠데 근데 나이도 아침원 싫어합니다. 저 생활이 옛날부터 벌어지면 됐놈들 그렇죠, 그렇죠. 안 바쁩니다. 날 보면 6.5명이잖아요. <목소리가> 데 가면 아주 서이 너무 서른는데와 같이 앉아먹고 근데 나는 씹은 가기 마시지? 마지야내 손이 이래? 근데 뭐개 손이 좋아? 아무 맘 못먹지? 아니, 그 일하는 직원들이 근데 보면 그 여자는요, 곱게, 곱게 넣어도 있는데 제가 맨날 색다내 그렇죠 그러니까 곱게 넣어도 수단이에요. 그때부터 더덕이 막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좋아니 음. 근데 음... 요거는 이 어, 내면이라 그런가요? 어이! 기 여자 얘기하니까. 이런 거르지 마, 이런 거 보지 마. 지 어, 그런 게 불러. 또또또또또 그렇게 아, 야 떡국수는 뭐야? 떡수는수는 뭐야? 빠져도 나 빠져도 나 먹고 싶다 여야무 아니, 두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남자들끼리 꿀벅. 앉아가, 뭐니해봐이 아니, 앉아. 안 좋아. 내주야인아 <웃음> 저서는 그래서... 뭐이래 봐도 뭐게없 야. 는데만 정자. 이미 없가하하하아 여기 그미는 없는데. 아 어디 있잖아. 뭐, 땡기뭐 아니, 땡기면 룩스 하면 음대로은음대로 하면 되나, 그런 아난 양학이야. 난양이야 보고 있다는 거 아니, 이번에 뉴스에 대해 보면, 80대, 뭐, 네. 80대, 뭐, 8배가. 그 소리가, 그 성취해. 그래가 십몇년 떨어졌던데, 그래, 이게 보면, 80대까지도 욕구가 올라온다. 오 남자는, 남자는. 네. 시한 네. 놈을, 네. 네. 네. 뭐, 힘말이쓰만 한다, 하니. 근데 일단 무조건 뭐, 쥐가 좋아갖고, 뭐, 하는 네. 보다 상대가 좋아야 되는데. 그 네. 나이를 보면 그런 내림이 없으까 그런데 이제, 여자분 내가 그… 어, 그 <웃음> 아, 아, like, uh 또 놀라운 거하고이놀아서약안 근데 안 하잖아. 제은도 근데 면이아 공부나 뭐 무기만에 하아라 너무 높은 <목소리> 아니, 아니, 느낌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 빠이, 나 요새 야구 잘 나오는데. 야구 뭐 일본야, 내 형님한테 그 팀을 줬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구글에서 막 찾다 보니까 야구 뛰지 않는 거야. 나, 나도 모르네. 이거 안 주고 야동 볼수 있는 그런 거예요. 네. 실시간처럼 아들, 개인들이 어. 유튜브처럼 막 올리가, 올리가 이제 후원을 받는 거죠. 네. 그게 뭐, 전 세계의 영상이 나오고, 뭐, 이런 게다 있네, 내가. 내가 이제 정기 찾게 해놓고. 여러한테 보내고? 보내 아, 근데 그거 있는데 보내줘? 우리 어, 네. 네. 유튜브처럼. 아, 난... 네. 많다 아, 많아요. 사노라, 사노라면 핸드아니까 맞다. 뭘 줘? 맞다. 니아니아니아 니들아. 니들아. 니들아. 아 니들아. 니들아. 니들아. 니들아. 니아오들아 니들아. 니들아. 니들아. 니들아. 아, 아 아르이가 내한테다 보낸 아니 고요시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오늘도 앞으로 거 이제 남이 남자이아 와이프가 차도 있고. 안 들어. 결혼하 전화하고. 있어요 옆아 아들이 있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들끼리 남는 게네 이거는 뭐안구나 야, 아이고나 이러니까 이프들이남괜 내말했 그런 게말안돼이지라는데아들 뭐. 이제는데이이 그렇게 이 좀. 와도 더잘하이아 근데 정데 이제 세상이 그런 거지. 예. 아 자기 랑해 줘. 랑은 어왜다 우시랑요? 돈이대박이도움은뭐이는아니 뭐라고? 뭐라고? 뭐라라고뭐라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니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라고라고 뭐라고? 뭐마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뭐라 뭐라고? 뭐라고? 뭐라고? 마라고 뭐라고? 뭐라고? 아니, 나다정하고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아니안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는요아니 아니요. 안니요 아니요. 요 아니요. 요아니 여중이 형으로... 아니, 나도 뭐... 아직 하나도 없는데. 형님, 세 명이 잖아 아니, 그건 금방이네, 형님. 아 내가 봤는데, 어. 뭐. 그, 대 보자, 뭘 할까요? 어. 절대 형님 안 부를 겁니다. 왜 그런가 봐. 영훈은 술 먹고 할 얘기도 알고, 형님도 술 먹으면 안 얘기도 알고. <웃음> 금이 나서 안 <하는> 볼까요? <웃음> 아니. 아나 사람은 나에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네. 아... 100% 나나다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지 제가 나나 가면 옆에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웃음> 옆에 한분 같이 먹어! 그래, 그게 좋은 그래, 거야. 그래, 먹어라게 좋은 거야. 집에 가면 본척도 안 해. 이제는 으면 그런 거아야 아니다, 그건 아니다. 그건아니다 지금 뭐라 했노, 지금 뭐라 했노. 너는, 그거는 어... 여부분만의 색이지. 아, 맞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집에로는데 본척을 왜안해 본체 가야돼. 그럼 아, 자고 있지. <웃음> 나도, 나도. 자고 있구나. 아, 그거 구나 그럼 자랑스 간다. 아니, 거. 내가 하면 저 들어가면 어. 이이저스마이 어. 체력이잖아. <웃음> <찌르 웃음> 어. 그럼 내한테 말을 걸잖아 싫어. 말을 걸어? 대화하니까 싫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니 그러면 그래. 그러면 넷시 가야돼. 그럼 맛이 왔다. 그러면 이제. 그래. 말을 echt, 그런 게 다른 분식 말을 보는 거야. 시빌이. 시이 시빌이. 시빌이. 시어이 어, 이시시이 시빌이. 시이 시빌이. 시빌이. 시빌이. 시이시이 시빌이. 말을 그시게 아니고 시이이시이시빌야 돼? 빌이안빌고아내는거내이시빌왜 아니 근데 돼지고 진짜 그런 식으로 얘기해 술 먹고 오면? 나도 먹고 오면 아, 그래 술못 마시고 안는 아, 술이 나. 계속 따라가아 따라가 그래, 그래 술못 마시고 아, 하루나도 술도 아, 앉아서 아, 어디 걸리고 앉으시이 내가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요새 잘 놀고 <웃음> 옛날에 <이게 웃음> <이> 스타일이 뭐냐면 누가 하는건 과거에 방해 아, 잘안 돼요. 뜨거운 햇안에요 맨날 자주 아, 오면고 아, 아, 뭐, 아, 이제 한 열심히 사람들이 일야 되는데 아, 이게 아니기 때문에 바람피다 걸리세요. 내가 바람을 피어본 적이 없다요, 우야 아, 아, 아, 나는. 아, 아니, 여자를. 망치워 본다. 워라 망치워라. 망치워라. 저치워라라망아워라 망치워라. 망라 망치워라. 망치워라. 망치워라. 망치워라. 망치 가정을 위해, 나를 위해 내가. 되나. 아, 초심을 맞춰주고. 그런데 지금은 아침에 들어가면 아는 척가안지 누군가를 위해 맞추고 싶은데, 맞힐 데가 없다. 이 사람은 얘기하시지. 아, 아마, 술이 아, 필요한 술이 아, 사람, 마음이 아, 필요한 사람. 아, 외외롭다 지내줘. <웃음> 뭐라 시험을 쳤는 너는. 형님, 뭘로 지키지 말 마. 형님, 형님. 방송이잖아, 방송. 망성. <목소리> 뭐라 시부산도가 뭡니까, 이게? 아니, 신봉송는 맨날 뭐라 시부산도가 안 돼. 신방송에는 뭐 입을 안 아, 아, 안자저 시부산도가. 아니, 아니, 근데. 근데. 영어로 저번에 그, 한 그, 번, 그, 아, 전쟁하고 가아 맞다, 맞다. 맞습니까 아, 옛날에, 옛날에, 옛날에. 어들어 날가? 멋져 오, 아.. t s up? n 가 b o d y Nobody. Nobody. Nobody. n o 이 o d y Nobody. Nobody. Nobody. Nobody. Nobody. Nobody. Nobody. Nobody. n o <목소리> 같이 <있습니다>. 놀, <목소리> 네, 그렇니다 <목소리>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그렇그렇습니나 네, 그다 네, 그렇습니다. 다카그렇니다이그렇습니아 네, 네, 그렇습니다. 아. 네, 그렇다그렇습다 네, 렇 아,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 네, 그, 네. 그, 네. 내가. 때, 아, 애초에 아이디, 이안지요몇년이야1 9에 가서 년이에데어는1 8년1 9년데어는 18년에? 1 8 가서 18년에 가 18년에 가서 1 8년가1 8 가서 1에가1 8년 가서 18년에 가서 18년에 가서 18년에 가했1 8 18년에 가서 1 8 18년에 가서 1 가서 1 8아에가 가서 18년에 맞아요. 야. 무슨 말인요 그래? 그이잘했다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내가 왜 그래? 그래. 왜 그래. 그래. 내가, 그래. 내가 어고난지금이 지금도 그래. 그래. 어, 그래. 그래. 그래. 아, 야너다고가한번 그래. 고생은 탄대마야. 아, 뭐, 수고지도 똑같지? 수지도 하지. 빠졌나다도 별로세. 어, 아니, 족구는 잘 하세. 아니, 근데 못 내, 못 말. 말. 못내 옛날에 내가 잘못하고나노스 최악파리가. 왜 그렇게. 그냥 집에서 마벨을 쏘는다. 이게 뭐하다. 옛날 사람도 우리는 다 여자가 다 그런 줄 거야. 우리 그을 향한데. 야, 은 야, 오은 야, 오늘은. 야, 오은 야, 오늘은. 야, 오치은 야, 오늘은. 야, 오늘은. 야, 오늘은. 때 오늘은. 야, 오늘은. 야, 오늘이 야, 오늘은. 야, 오늘은. 야, 오은 야, 오늘은. 야, 오늘은. 전신에 가면 외상 깔고 뭐그래그래럼뭐 <웃음> <웃음> <웃음> 어렵다고 하고 외상 저어 깔고 오 거. 아 목표 없네. 고생은 많이 는데 아는데 그게 이제 처리 좀될 만하니까 매도 <웃음> 이미 연애했었어요? 누, 누터보호고 뭐, 어졌었다 뭐, 뭐, <웃음> <하셨다> 뭐, 이런 얘기. 이미 연애했는내 근데, 음, 자, 그렇게 말 집, 방도 그렇고, 뭐, 시골에서, 아들 대통령이 다 숨었다. 근데, 근데, 내 마음 좀 이렇게 는거 뭐, 잘 되고서는 진짜. 어, 나는 네. 고객그만에착데그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이제 찝어내는 거야 그때 내가 여자로 누구도 좀여아힘 여자가 많았다고 어, 요기 그 말했지 뭐, 아, 이, 뭘, 뭘, 뭐 때문에? 아 20대 여자아저사진찍으에 어, 어. 20대도 여자 없었냐 아, 니는 좀... 얼굴이 좀 작아 두 명은 좀 원하지 아니잖아 아, 내가 지금 표상이 조금 지금은 좀 근데 이때 그러니까. 아니 나이 들면 원래 인상이 더 좋아지거나 이는거 아, 아니야 왜? 어 그거만 세상에 사는 <웃음> 거야? 아인상이 아, 어, 바뀐다 하더라고 <웃음> 자꾸 인상을 서은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야 <웃음> 근데 이게 내가 이거 이게 어? 어쩌냐면 아 그래? 어 아니 좋아 음량이 좋아가 돼야 근데 아무튼 이제 그 우리 그저 분이랑 음량이 좀 안 되지만 같이 는살고 있잖아. 그 경우에 사는 거야. 근데 그 어쩔 수 없는 게내가저난음양이 좋아하는 아니 이게 아, 음양이좋아하 좋은데, 은양이 안 가도 는거 재밌는 거아 근데 너를 아, 끝나 그 때는 그런또사진이좀좋아너 그 우리 애이아빠 그래. 아, 아. 근데 아. 너가 저런 <웃음> 때까지는 내가 살게없다 <웃음> 너리어머님우리를 끝냈습니다 두 번이나 애도 이그랬잖아 예, 두 번이나 아니 손으잖아두번다해주신거아 네, <웃음> 그때 그랬다니까 야가얘들할 <웃음> 때까지 니까 아니 그들 <웃음> 때까지는 그말 하지 마라 뭐해 뭐해 뭐해 미쳤나 내가 시발이. 뭐... 좀상관날 어디 있어? 거가 내가. 내거 신분해라. 니다 해라. 니다 네, 해라. 예? 네, 뭐, 네, 네, <웃음> 네, <다 해라>. 네? <웃음> 그, 뭔 얘기야, 니가? 나쁜 얘기겠어요? 그짓가 이런 얘기는 얘기 안 했다. 아니, 가자만 하면 돼. 좀, 가자 하느 아, 저골이니까 가는 거못하니까여형이좋으시 어, 그니까 도 그전에 그전에 내하고 아, 지혜되고 일주일에 음. 일주일에 세번 네번씩 갈 때도 있었어 요세는이 아. 어, 음?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데 저는 여학교 제일 다행이네요 아, 이 응. 나는 일주일에 두 번씩도 가는데 뭐 하루에 두 번씩 세번라 <웃음> 아니, 아니 나는 진짜, 나, 진짜 너가 가자고하면 다시 내가가장을 절대 안 그리고 나는 무심하지. 이건 뭐, 아, 무심하지 마. 만약에 내가 맘 먹고 지어지는 거, 물러갈 수 없어. 아, 아니, 형님, 뭐, 이렇하나 어. 어. 이거. 컵이 어딘가, 컵. 욕심이라고 하는 거, 좀 뭐. 아, 형님, 고만 아, 쳐다봐야 해, 아, 이렇게. 아, 아니, 건드는 거잖아. 눈이 비비비 돌아갔다, 지금. 아, 건요는 거잖아. 안은데 패티시타킹 입었는데, 패드시타킹이 많이 잡고, 미쳤나, 이상해 야, 나분명 보고 있잖아. 이해한다. 알아봐. 뭔 이해해요? 제일 지금 젊다. 아는, 내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는. 아, 맞습니까? 아, 뭐, 벌써 선생님이. 근데, 냉장고 와. 보기 <웃음> 싫다. 근데 이것도 예쁘야 <목소리> 어, 더지 옷도 예쁘다, 는데 아, 형이, 형은 눈을 이렇게 고 있네, 작게. 작게 뜨고 있네. 그러니까, 어디를 보지는 모르네. 그런 게안볼 형은, 내 눈만 보나봐. 자, 이렇게 있실까 이런 거 알아 아, 씨, 그냥 뭐, 형만 봤어요. 송도 친구 형은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그래도, 그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술을 그래. 아 그래도 이보면 우리 가이들술못 먹다가 여자들이 있는 데에서 잘 못할 면 요새는 거꾸로 여자들이 이제 아. 말을 큰지는 기분 로 못하고 맞어다 저는 음. 처음 봤어요 어즘은여자는안니어가고그 아, 네. 네. 아. 위! 아. 저만큼 그런 얘기 들었다예요 아 그래, 그거는 저들끼리 지금 바다 아. 세면 다 나갔잖아 아들 저들끼리 밥에숨물면서대의하더라고 이제 결혼제 일반도 안 되는 음. 아들인데 근데 그래 음. 나는... 아. 따지면 그러면 그런 거 따지면 나는 정말 착실하게 잘 살았네 그치, 잘잘 그치. 아. 진짜 아. 아. 왜그럼 저끼가 후에 네. 보면 후에 보면 좀 난리게 보일 여 수도 있지만 네. 전혀 안 돼요 그 일을 에서는 아, 저의 는 집에 참각해서 여자가 아니다. 아유, 아게 아, 아프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러다 하면 나는 룸사롱을 간다고 해도 간다고 얘기하잖아. 요 그러면 건축업자하고 다누는 거니까 같이 있다가 가니까 12시간 넘으면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 제가 안 받아요. 네. 어. 안 받으면 는 이제 얘기가 흐름이 끊으니까 그런 걸 안답고 그럼 문자를 해. 오과 12시 넘으면 아빠가 갈게요. 문자 바로 하죠. 그러고 네. 이제 새벽 2시나 뭐 1시나 이되면 조금만 시간합니다 오늘 못 가잖아. 어, 전화 해줘라. 어디전화해도못전아전화다전화해줬다 네. 아, 이거 전화해줬 아니, 전화다해줬다니까 이게 뭐중요줬다 전화, 빨리 아전화 아니, 해줬다니까전화다전화전화해줬전다니다니까전화해줬다해 니 가면서도 뭐보라 그래?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나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가가 그럼 내가 갈 때마다 항상 쓰다듬지그거면 밑에 스립스스 네. 어. 아. 일단 네. 어. 그거 전화하면 내가 이제. 해봐라 에이. 근데 왜 이렇게 네두분